여기가 지금 풍아리 초입에 있는, 초입에 있는 선착장이랍니다 교수에 타는 통영 배하고 좀 다른 배인데, 어, 선착장이 <웃음> 깜깜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풍아리 초입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집에서 올때 경심을 고 이렇게 좀 끝부분에 연결을 하는데, 이게 아침에 이렇게 줄, 가이드 줄동거에서 집에 준비하시는데 편하더라고요 이게 써보니까 오늘 감기라서 목감기가 뭐 있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외틀는 자제하고 좀 낚시하는 거에 좀 시중을 해볼게요 여기가 가라앉니다여기가한 10분 더 가가지고 소도어 동으로 갈 겁니다. 아직 다음 거 아닙니다. 어... 조금 더 가야 겠니다 아, 수도 쪽으로 간다고 하시네요. 세비야 뭐 간단하니까. 근데 오늘은 저도 세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거나 뭐목 때문이 아니고 어, 싱커를 배달하는 데가 있고 바로 위에 바로 위에 하나를 애기를 달 겁니다. 두 개를 달고 가치는 25cm씩. 이렇게, 25cm, 25cm. 애기를, 3개를 운영을 할 겁니다. 자, 오늘 통영 물때가 12물입니다. 그 만조가 오전 10시 53분이네요. 만조때 높이가 239분. 간조가 16시 59분. 어, 거의 11시경 만조에서 5시가 간조네요. 그렇다면 11시까지 계속 들 물이란 소리고 거의 끝날 때까지 날 물이란 소리입니다. 날씨는 좋고 바람은 뭐 3에서 6m, 파고는 3파이네요. 0.5m. 자, 수도란 데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저쪽이요? 쪽이요제도도잘닥을못하도하도고닥을하고지으셔야 어, 됩니다. 하어지금지을닥을을을도닥을 네. 단차 25cm 그리고 수우도라는 데를 갔어요 수우도, 이름이 금방, 금방 내려가네요 자, 낚싯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32,000원짜리가 제일 센데줄 알았더니 25,000원 줬답니다, 집사람이 산건데 오우 입에는 줄을 잡아주시네요 2 0호가 바닥엔 잘탔습니다 처음에 2 0호를 시작을 하는데 음 갑자기 갑자기 초보가, 초보가 된 기분? 하긴 뭐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초보가 뀌겠죠 서해권에서 제가하던 방법은 그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을 가볍게 써서 바닥에서 살짝 띄웁니다 근데 네, 여기는 큰 녀석들이 바닥에 깔려있다고 하시고 선생님께서도 음... 가지채비가 액션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유형? 네, 이건 유리하겠지만 바닥에 대고 질질 끓으면 그렇게 뭐.. 너울이 많이 치는 날도 아니니까 조리도 약간 있고 음 직결을 해도 더해러운 유형이 나올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질질 끄는 이런 낚시를 많이 안해봤다는 그 경험이 짧다는 말씀이니다 너울도 있는데 너울에 따라서 낚싯대를 원줄의 텐션만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봉돌이 바닥에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런 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뭔거라네데 서쓸 거라서 좀딱 보기에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뒷편에 테니스 라켓 묶는 <웃음> 거. 이거 원래 집에 있길래 오핸들리 문화 낚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왼팔 한 손만 써갖고 무거워가지고. 오른손도 쓰면 써보자, 왼손 릴링 하려고그 이거는 이게 집에서 왼손 릴링 하던 연습대였는데 굵기가 두껍고 이번에 문어 출조를 하게 될것 같아서 오른손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막상 일을 아침에 부랴부랴 결착 하고 보니까 왼손 리를 오른손 릴링 하는 모왼을 결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아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수심은 12m 정도라고 하시고 여기가 아, 뒤편에 보이는 데가 사량도 자 여기가 나무여라고 하시는데 나무여라고 하십니다 여, 여 이름이 <웃음> 제가 뭐진학시나 이런 건 완전히 무식해, 무식해가지고 나무여 수심 12m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깊지는 않고 문어 포인트가 그렇고 돌가 아주 천천히 있습니다. 바닥은 돌밭이네요. 또 여밭도 아니고. 조금 끌어주십니다. <놀람> 오, 또 크다. 와, 신발적이에요, 신발적. <놀람> <놀람> <놀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문어만 하네문어만해 저게 대박이에요. 예. 예. 왔어, 여기도 왔어. 작은 거예요, 저는. 작은 거한 마리 왔습니다. 왔어. 으이. 떠 있는 게 작은 놈이네, 확실히. <웃음> 떠 있는 게 작은 녀석. 바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 여기 손바닥만 해도 돼지입니다 돼지. 옆으로 빵이 좀 있어요. 서해권이나 아직 저 녹동에서는 잡아봤는데 녹동에서 원체 제가 작은 거만 잡아가지고.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오. 와 물어 장난 아니다. 형제야. 어, 뭐, 포인트 여기 뭐야? <웃음> 아, 오늘 출조는 이벤트 출조라고 해가지고 평소 한 13, 4만원 정도 하는데 10만원은 이벤트 출조 해가지고 타게 됐어요. 그래서 통영을 한번더 받게 됐습니다. 그신발짝이 아니라 전투화에요, 전투화. 전투화. 예. 와.. 사이즈가.. 선생님 저런 사이즈 가끔 나와요? 와.. 장난 아니네 진짜.. 무슨 녹기건만한것 같아요 저거 그러니까 여기는 저런 거 이제 20-30마리 잡으러 오는 동영아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멀리까지 많이 오시는데 시 이제 이런, 어. 이런 아이고 아쉬워라 아쉬워라 한~~짝 네. 아, 뭐 그거는 문어도 아니에요 이런 어. 문어 2키로 잡는 <웃음> 천이 끌어 주십니다. 선장님께서 30포츠로 바닥은 어쨌든 최대한 질질 끌고 있어요. 끌 때? 저거 그거여서 그냥 천동떼라서 축하드립니다. 예. 어, 천동때라서 yeah. 많이 보내요 애문어 <웃음> 맛은 좋아요. 오, 빠졌었다. 아이고, 아이 뭐해? 아, 그 구멍으로. 아, 방지? 아, 그래. 끌지를 떼야 되니까 첫 수는 방생이야. 아이고. 문어 죽습니다 아이 왜그러셨어아 속상하네. 기어 나가네 바로 왔네 <웃음> 바로 왔네 어우 사이즈 좋네요 가비 포인트라고 하시더니 손장님 포인트 끝내줍니다 노 친구 이게 커 보이는 법인데 <웃음> 자 바닥을 질질 끈다는 게 음, 지금 세 마리째인데 위에서 작은 거한 마리, 밑에서 뭐 그렇게 작은 거 작지 않은 서 시청자님께서 로디아님이십니다. 인터넷에 블로그 수달데디 치시면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음, 봉돌을 착수시켜서 바닥에 안착을 합니다 바닥에 안착을 하시고 봉돌과 원줄까지만 텐션만 유지하시고 계속 끌으시는거예요안 끌린다 그러면 싱크를 좀 무겁게 해가지고 제가 그 블로그에서 수달데디님의 블로그에서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완전히 질질질 끓으실때안 끌리면 끌릴때까지 싱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비가 수달대디님의 채비입니다 그러니까 채비 전체의 무게를 느끼기보다는 느끼는게 아니고 봉돌에서 추에서 소리 때까지 그 원줄 텐션 속에 뭔가 이물질이 있는 이물질이라는 이물감이 있는 이물감? 음, 저는 아무튼 그렇게 느낍니다. 30볼을 채비를 통째로 느낀다는 거? 여간 일이 아니겠죠? 어찌 보면 쉽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낚시인데, 지금 이, 이 제가 이해하기로. 어, 군다나 얘기를 3개나 들었어요. 수심 12m. 지금 시간이 8시 30분경. 만조가 11시니까, 음, 간, 만조 전 2시간입니다. 만조, 전, 만조 2시간 전. 앞에는 조류소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선생님께서 끌어주시지 않으면 조류가 좀 없습니다 여기. 히트 오 문어다 와 조개껍데기 속에 문어 <웃음> 딱 맛있는 사이즈죠 자 나무라고 하는데 그 뒤편입니다 15m 조심 환자님께서 방송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방송해주시는 그런 배 타시면 어느 정도 내려야지 15m구나 이런 감도 가끔씩 느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수초였을까요? 다시 한번 해서 해볼까? 수초가 아니었네. 어렵습니다 아. 족수로 건드렸나 본데 아, 입질이 약다 이런거 보다는 제가 이 방법을 아직 잘 몰랐고 하는 방법도 지금도 잘 모르겠고 감을 잡아가는 중이니까 침질 타이밍도 모든 게 경험이 좀 쌓여야 되겠죠 어회장 반창고 없어요? 반창고? 찔리셨어요? 물리셨어요? 네, 가, 물려가. 살 예, 뭐지? 갑이 물려갖고. 예. 갑이 다리 인데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몸통만 잡으세요. 아. 아이고. 예. 아픈 게 아니고, 이게 앵무새 이빨이라 콱 하면 그냥 뚫립니다. 이게 살이. 갑이는 다리 인데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작은 돌밭치겠죠 수심 만 십칠 메터입니다. 오호 깊습니다. 십칠 메터?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 같은데? Götürü götürü. 와, 사장님 진짜 잘 잡으시네. 이야, 이야, <웃음> 뭐 문어밭이야? 한 마리 한 마리 작은 문어 같은데 작은거 작은거에요 작은거 오가보이거다 우와 우와 사이즈 진짜 우와 와, 사이즈 와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크다 들다 봅니다 여기서 아 진짜 고생 많이 시키고. <목소리> <목소리> 와, 선생님, 이키로, 이키로. 틀채, 틀채! 야, 조용하다가 뒤편에서 갑자기. 어, 이거 뭔지, 갑오징어 지 아, 갑이 같네요? 가비. 가비 같아요, 가비. 가비. 우와. 야두 마리째. 야 대박이다. 어, 이야, 진짜 한 손으로 잡기 힘들었어요, 지금. 보다는, 오, 폭이 막 펴집니다,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바지로 음, 감각낚시죠? 조금의 약간의 무게감 어떻게 하면 좀더 느껴볼까 하고 그런거 하다보니까 이 텐션 유지하는 이, 이런 낚시도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감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 있을 것 같은? 이건 문어 같은데? 무어네요 역시 응. 작은 물어들이 나오네요. 근데 문어는 가보지마 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쉽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얘들은 뭐 바닥에 붙어있는 녀석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오징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지금도 뭐 크지, 크지도 않고 제 손바닥보다 좀더큰고 그 정도인데도 무게감 자체는 완전히 다르죠 감오징어는. 일단은 베이스는 감각입니다 감각이고 그 다음에 운영은 바닥을 끄는 수온이 떨어져서 17.7도랍니다 예. 와.. 떨어진 수온이 17.7도예요 <웃음> <다른만 하네. 웃음> 네. 서해는 2주전? 이 갑자기 추워지기 전에 그때 17.2도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 주워들은 거는 여긴 수온이 떨어져도 17.7도니? 저 친구가 참금잘 잠든 친구인데 오늘 문어 숨바닥만 한거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저거는 선생님 봐야지 않겠지 아니 지금, 지금 예민해 수온이 안올라가칼쓴거 아... 좋아하면 박박 달려들 건데 아니 선생님 17.7도가 <웃음> 수온이 낮은 거예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온이 의제보다 그럼에도 소재부터 아. 비와가지고 0.5원 땅이랑 모르모기는 없잖아. 이 말씀이 수온의 변화가 아. 습니다 그러면 더우면 나도 쪼끼 벗어버리고 더우면 예. 옷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예. 얘들은 옷을 못 벗잖아요. 아. 아. 와, 왜, 여기 사장님 진짜 잘 잡으세요. 어, 어, 어. 어. 가보신건가? 어, 문어 문어? 선장님 신나셨습니다 그래도 저동이형 오늘 네 번째가 다섯 번째인가 오는데 오늘 저..우와 어, 어, 역시 아 엄청난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이즈입니다 손손손 손, 손. 네. 어르신 등딱지를 잡으세요 등딱지 거기 또, 또손 물리셔. 이게, 얘네들이 똥수리 입 같아가지고. 예, 예. 바로 꼽혀 예. 여기서 해볼래? 자리 운인 거 같아, 자리 운. 아니, 자리 운. 가못 잡는 녀석이 아닌데. 야, 오늘 같이 온 녀석은 제 스승이에요. 3년 전에 배 같이 타게 해주고. 저 녀석한테 많이 배웠는데 서희 쪽에서는 저 녀석 때문에 꽤 잡았습니다 작년에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으면 플러도 좀 넘치고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을 텐데 유튜브를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작년에 저 녀석한테 직장 동기적인데 저보다 세살이어려요 근데 저 녀석한테 쭈꾸미, 바보징어좀 많이 배웠죠 음, 배를 거의 안타고 멀미가 제가 어렸을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배를 <웃음>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수학여행 벌써 몇십년 전인데도 기억이 날정도로 아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배를 계속 못타다가 직장에 사놓게 그러니까 취미서클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조를한번 나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우럭낚시 음... 그때 좀 많이 되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한평생 가장 심했던 가장 심했던 멀미 그뒤부터 계속 못 탔어요 무서워서 배를 멀미가 또 그렇게 날까봐 멀미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 친구가 멀미약을 준비한다고 한번 갔는데 그때. 쭈꾸미낚시를 재작년에 처음 탔어요 근데 멀미도 안나고 아, 재밌게 선장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이후로 꾸준히 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유튜브 뭐 영상 끊길까봐 평소보다는 엄청 많이 타는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흘리고 이제 철수전 철수전인데 음, 사이즈 가보징어는 오늘 두 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마리수는 정말 뭐, 어차피 큰 기대 안하고 봤지만 사장님께서도 통영 가보징어 뭐, 문어 끈물이라고 하시네요 가, 사량도 쪽에는 안 나온다고 하시고 예, 오늘은 이벤트 출조 좀 저렴한 맛에 재밌게 놀다 갑니다 많이 잡기보다는 왼손은 여수를 한번 밟기 전에 그 굉장히 중량체비 그 연습을 해보고 싶었고 오른손은 문어를 핑계삼아 릴링하고 왼손처럼 좀 스마트하게 이렇게 연습삼아 한번 직장 동료화 하고 왔는데 뭐 재밌게 놀다 갑니다 경치는 너무 좋아 근데 아까 오 그래도 막판에 저렇게 나오네 진짜 맛있는, 맛있는 사이즈인데 그지 뭐였냐 저런 것도 못 잡고 갑신이 아주 그냥 오늘 죽 쓰는구만 스승이 갑신해서 오늘 걸신이 되는구만 <웃음> 야, 어디 가서 나 가르쳐줬다 하지 마. <웃음> 왼손으로릴링을 하겠는데, 감을 못 잡겠네. 아, 나 아까 그밥 먹고, 밥 너무 맛있게 먹고, 그 탄수화물 식권증인가? <웃음> 와, 너 어제 밤에도 많이 잤거든. 얘는 네, 네, 제일 맛있게 자. 오. 김밥이 너무 맛있었나 봐. 나에게는 3000포 1등이 있어. 아, 나 29일 날도 29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씨. 날취소할까 봐. <웃음> <웃음> 갑자기 이유이 꺼졌어요. 야, 우리 이제 연차 없어서 어떻게 했냐 요 아, 요 아. 어, 니 뒤에는 계속 나와 자리 어. <웃음> 잘못 잡아봐 선에 잡다 그래가지고 그러게 말이오 <웃음> 나는 아침에 갑오징어 그렇게 나오길래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저 아저씨가 문이 오징어 얘기 3.55 얘기 적었을더만 반짝이를 조금만 기다렸어 과하지 않게 이게 되게 웃긴다 차량도 근처는 화려할수록 잘 많이 나왔거든? 여기는 너무 과하면 안 돼. 그렇다고 너무 비내도 안 되고. 아이고 짐 정리하려고 했더니 막판에 한 마리 건지네 <웃음> <웃음> 야 선장님이 놀리, 놀리시는 것 같은데?